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개성입니다. 오늘의 개성은 화엄경에 있는 숨이 정상 개찬품에 나와 있는 개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봄직한 개성이 되겠습니다. 야기! 용요이! Yeah. 삼세일체불, 으흥한 법계성 하이며 일체가 유심조니라나 <목소리> <목소리> 모호. 화음경에 나와 있는 괴성이라고 익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음경은 어, 경전 중에 법화경 화엄경 양대 산맥이라 할수 있을 만큼의 수승한 경전이고 최후의 경전이고 불교의 정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다소 길지요 60화음 80화음 또 40화음이 있는데 어쨌든 다소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에 벅차기도 하고 독송하게 벅차기도 하고 또한 내용도 난해하고 또한 또 문학적 가치가 화려하게 수식어가 장식되어 있어서 읽다 보면 요점이 무엇인가를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번 청각 읽어봐. <웃음> 음. 음. 매우 어려울 거야. 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걸 줄거리를 줄여놓은 것이 험경 약창계고 또그 내용의 에퀴스를 줄어놓은 것이 이제 법성계의 상조사 법성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에, 잠깐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은 험경 그러니까 에, 험경의 대가라고 하는 의상 스님께서 중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어, 공부를 하시는데 의상 음, 스님 아시죠? 패션업을 한 스님 의상 스님. 네, 원효 스님과 양대산맥을 이루는데 어, 어쨌든 원상스님께서 음, 이제 중국에 가서 허엄경을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통과하는 의뢰가 있는데 공부를 잘했나 잘못했나 그래서 허엄경의 내용을 나름대로 깨달은 바의 내용들을 쭉 논술을 해요 논술해서 스승에게 이제 허락을 맞죠 허락을 맞는데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한두 번은 빠꾸를 맞잖아요 의상 스님이 해온 그런 엄경의 내용의 논서를 이제 보시고 그냥 그, 저기, 아궁이, 불타는 아궁에다 던져버려요. 그, 저기, 쓸데없는 짓 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아직 그엄경의 정수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엄경의 정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거 하나하고 그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처음 경을 이해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것하고 똑같은 거 이해되지? 응? 잘 몰라? 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 들었지만 네가 체험하지 않는 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잖아. 그지? 아이 참나. <웃음> 소금인데 소금이 짜다라는 건 들었는데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어. 아이고, 인물도 잘 나가고 그냥 자세도 좋고 그냥 허리가 부실해가지고 그것이 걱정인데 장가 간다 그러니까 안 간다 하면 걱정할 바가 없는데 장가를 간다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야. 음.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경에 고걸 어,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지만 은 이제 이 내용을 궁극적으로 어 소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체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어, 손가락을 볼 것이냐 다리를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다리를 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가르치는 건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 온전했어도, 너는 아직 험경의 도리를 모른다 해서, 이를테면 이제 아궁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의상 스님이 그, 글걸 던져서 타는 그 논서를 가지고, 자기가 쓴 내용을 가지고 아까우니까 막 이제 다 타고 난 다음에 글자들을 모았다 그래요. 이게 들탄 거. 모았다 그래요. 그 모은 것을 쭉 나열해 보니까 법성계가 됐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확인된 바가 없어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지면 할 말은 없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요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 예, 또 가치가 무엇인가 의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제 법문을 하는데 허음경의 내용을 법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듣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나는 법문하는 나는 말을 했을 뿐이지 허음경의 진술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적으로 드라이하게 전달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들었을 뿐이고 이건 아르마리일 뿐이지 화엄경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내용의 정수라고 하는 것을 채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줄여서 얘기한 것이 이제 법성계다라고 볼수 있고요. 허원경의 내용의 핵심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허경뿐만이 아니고 모든 팔만장경의 경전이라고 할수 있는 그 경전들을 어, 이를테면 에, 확 줄여가지고 우리 송철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잘 하셨어요 경상도 흉내를 잘못 내니까 그걸 알아? 팔만장경이 되겨 봐요. 이렇게 이제 아주 사납게 거칠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답을 못하지, 기죽어가지고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게 사납게 질문을 하고 던지시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면, 불교에 돼 있는 마음이라는 한단어에 모든 팔만장경이 다 들어간다. 일체 존재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팔만장경의 내용 또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 불교를 얘기할 때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삼척동자도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그 마음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 마음 먹게 달렸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마음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화시켜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생들은 마음 따로, 물질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식하는 주체 따로, 대상 따로 또 물질이 있는 것이고 마음은 그냥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대상 물질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질 또한 사실은 허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뭔 횟소리인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 보여지는 대상들이 전부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 물질, 세계세계는 허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도저히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교가 사실은 어,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 인식을 깨는 것에서부터 난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와 과학은 상통한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과학도 뭐든지 의심해요 뭐든지 의심해요 그리고 전제된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제된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이것은 의심에서 비롯돼요. 불교도 불교는 불교를 얘기할 때 뭡니까? 의심. 화두. 그러잖아요. 불교는 어떻게 가냐면 은 모든 걸 의심해요.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래. 그게 허상이라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종교예요. 무너뜨리는 종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다 까부시자 이렇게 그 까부시는 것은 이웃 종교에서 하는 것이고, 이때면 물질 세계를 막 가서 부시잖아요. 그리고 개발하고 전쟁에서 이렇게 뭐뭐 이렇게 어뭐 이긴 야진야 하고 또 이긴 것은 가서 이제 전유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건 딴 얘기고 깊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그런 것인데 불교는 이 현상 세계를 부시는 게 아니고 모든 인식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기 충격적인 것인데 뭔 얘기냐면은 네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어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불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의심하여라. 화두가 그거예요. 의심하고 의심하여라. 상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상식이야. 상식 니꼬로 진리.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 니꼬로 진리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휴대폰이 개발됐겠어, TV가 개발됐겠어, 어 애인하고 영상통화를 할수 있겠어, 어 아니면은 애인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뿅뿅 하고 무슨 선물을 날릴 수가 있겠어? 선물도 안 되니까네 뭐냐 윽. 뭐냐 응? 뭐 휴대폰으로 뱅크 있잖아. 어? 돈을 날릴 수 있겠어? 내 계좌도 알려줄까? <웃음> 어? 가능하단 말이야너 가만, 가능하잖아.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 이게 돈이 날아가가지고, 내 애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무너뜨는 데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과 불교는 매우 상통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서라던가 그 기본적인 출발 베이스가 같아요. 의심하는 것, 상식을 깨는 것 그리고 새로운 걸 찾는 것 새로운 걸 세우는 것 세움과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 이게 이제 불교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불교는 그러면 은 세우면서 또 무너뜨리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세운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우되 진리가 아니다. 왜 그렇어요? 왜 그렇게? 세우되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응? 어, 새우가 아니고 조개요? 응? 세우는 것은 그 조건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그 조건은 그 상황의 인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똥이 만들어졌어 그대. 근데 똥이 만들어졌어. 어? 이것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똥이 만들어진 것은,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강. 애인한테 물어봐. 멍하게 듣지 말고 애인한테 물어봐. 너, 너, 똥이나 방구가 만들어진는데 이유가 있겠냐? 없겠냐? 음.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이유 없다라고는 대답하지 않을 거야. 보통은. 이유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공부를 했으면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요. 똥이 유용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에, 뭡니까 그뭐그 뭐, 그, 어쨌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똥이 유용하다. 어 그래서 이제 똥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내가 앞으로 똥을 싸거나 방구를 끼거나 하면은 이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저기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알았지? 뭔 얘기가 몰라? 너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이쁜 여자가 똥을 싸거나 방구를 끼더라도 음의 향기로운 것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해봐. 음의 향기로운 것, 음의 좋은 것, 음의 푸짐하게도 쌌네 색깔도 이쁘네. 이게 생존에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그런데 생존에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 똥을 끌어안고 살수 있을까? 예를 든다면 네 여자친구가 똥을 쌌어요. 이쁘게 쌌어. 황금으로 쌌어. 푸짐하게 쌌어. 향기로워. 응. 근데 그것을 끌어안고 살수 있을까? 없지? 이해가 되지? 응? 필요하대 그때 필요한 것이고 그때를 넘어서면 그것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세우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불교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과학과 불교를 상통할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의심하고 심하야라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사실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에서부터 불교를 접해야 돼요 그게 이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일념으로 의심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야. 예를 든다면 은 우리 그에 불교란 무엇입니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선사들이 불교란 이런 거야 얘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판치생모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선사가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이해가 돼? 안 되지? 어려워요. 응. 응. 판때기 이빨이 털어놨다 응, 개개인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천지 만물의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당연히 있지 그런데 없다 그래. 개개인 불성이 없다 그래. 응, 그래. 그런가 하면 또 뭐냐면 뭐 많아요. 그 공안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어, 부처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잔자, 잔나? 잔나무니라. 그잔나마시고가또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네가 생각했던 것들의 그 틀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파격적으로 이것을 네가 이성과 논리라고 얘기됐던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사실은 그 너머의 세계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논리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어. 그 이치를 알아야 돼 이제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은 우리는 언어라는 개념 안에 있는 것이고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만 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언어는 개념이 고 개념은 갖추는 것이고 이해 돼요? 언어는 개념이 고 개념에 갖추는 것이고 이게 이데오르기고 여러분들은 그 언어적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 사고의 틀안에서 행위하는 것이고 행위하는 것에서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야만이 네, 업, 네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개념에서 벗어나야만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모든 선사들이 전부 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는 것으로 어 진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논리가 되는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해가 안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답이 아니에요. 개념을 세우는 문답이 아니라고. 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이라서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 대충 그렇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제, 화음경도 그렇고 여러 팔만장경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생들이 무지에 의해서 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속느냐라고 했을 때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사실은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체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심오한, 아, 심오한 여기에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전제되는 건 뭐냐면 물질과 대상과 마음이 둘이 아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고 마음 따로 이 현상 따로 이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라는 오류를 마음 마음이지라고 하는 것에 오류를 갖고 있는 거죠 개념이 달라 개념이 달라잉 음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아, 주체 개체 소위 인제 보여주는 대상과 소위 마음 공과 세계 둘이 아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 풀어보면은. 풀어보면 내가 오늘 아이고 덥기도 하고 코로나도 있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꼭 올라가가지고 내가 10분 안에 끝내고 빨리 내려와야지 배도 고프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잡고 또 늘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응? 이게 엉뚱하게 준비된 것도 아니고 이게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분수 품수, 분수도 늘어지는. 떨어지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약인용료지 3세일체불능감박개생 일체유심조 앞서서설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이 개성으로 어, 보면 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시 간다면이 개성이 앞서서설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라 보면 됩니다 약인용료지 예, 만약에 용료지 알고자 한다면 3세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 3계6대 모든 부처님들의 3세일체불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예?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어? 부처님을 형상으로 볼 것이냐 소리로 볼 것이냐 응? 예,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봐야 된다? 진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을 알고자 하느냐 응관, 법계성, 관 통찰하여라 응당이 통찰하여라 법계의 성품을 통찰하여라 법계의 성품을 통찰하니 어떻다? 법성계 시작해봐요 <목소리> 법성원육무이상 제법부동본내점 무명무상철일제 이제 고가장 왜냐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는 척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은 열등감이 생겨요. 어 그게 이제 법의 성품이다, 존재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확 줄여가지고 일체 유심적, 일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됐다. 마음의 조화다.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그리고 구저보씨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승기신론 여러분들이 붙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믿어라 그걸 믿는 마음을 내게 내가 논증해주마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대승 모두가 붙처 기신 믿는 마음을 모두가 부처인 것을 믿는 마음을 내게 하는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출발이 내용 줄거리를 쭉 얘기했어요 1심 2문 어~ 그다음에 뭐야 (3대4신) 그다음에 (5행) 아~ 어, (6자) 어~ (10까지) 가는데 그것까지 갖고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줄거리 얘기했는데 뭔얘기지 모르지 <웃음> 그~ 내가 몰라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느니라 일심에서부터 비롯돼요 일심 그니까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중생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한번 정도는 의심해가지고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논증한 게 이제 불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심이고 하나는 식이고 이걸 같이 쓰기도 하지만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심은 근원적인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쓰고 식은 아,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름 말이 음, 의식 알식자 그러니까 오직 네가 아는 범주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네가 인식된 거 범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업식, 유식, 오직식이다라고 쓰는 것이고 그식 이전에 본래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본래 그런 적인걸 얘기할 때 심으로 얘기한다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심과 식 에그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요. 어째서 그러면 어 오직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 그 식을 보면은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식 오직 네가 인식한 것만이 존재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하이. 앞에 이제 돈 다발이 있어요. 난 저거 돈 다발인 줄 알고 5만 원짜리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돈을 그냥 몽창 많이 올렸네 잠깐 일초 생각을 했어요. 일초 착각을 하고 그냥 잠시 설렜어요. 그러다가 아차 이거 저것은 영가 돈이지 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설렘 마음이 확 사라졌어요. 스님이 돈이 환장했다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돈에 환장까지는 안 해도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야. 돈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는 게 죄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돈에 집착하는 건, 집착이라는 건 나를 전제로 해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돈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을 예, 집착, 그, 집착함으로, 집착은 나를 전제하기 때문에. 나를 전제한 관계는 그것은, 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You know? 어? 그러니까 전화 안 오더라도 화내지 마. 알았지? 문자 안 오더라도 화내지 말고. 니네 뜻에 안 맞더라도 화내지 말고. 밥 먹으러 어디 갈 때는 소소한 것이, 소확행, 소소한 것이 사랑이야. 밥 먹으러 갈 때는 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상대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따라 줘. 언제까지? 평생에 평생. 그게 결혼이야. 평생 못할 거면은 깎어. 그거야 그거. 어, 근데 집착이 따르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집착이 따르면. 음. 자, 집착은 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예요. 엉뚱한 대로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저걸 돈이라고 했을 때에 돈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고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합의가 안 됐으면은 저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을 왜 내가 못 쓰냐? 저것은 돈이라고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쓰는 거야. 어? 편의점에 가서 내가 못 쓰는 이유가 아들 편의점에 가서 내가 못 쓰는 이유가 공통적으로 돈이라고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가 돼?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든 대상은 우리가 개념을 투영했을 때그 대상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꽃이라고 했을 때 꽃이 되는 것이지 쓰레기를 하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무기라고 하면 무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무기 왜무기가 되겠어요. 아이고 부부간에 남북전쟁 할때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이런 거 응? 왜냐면 이~ 오래 놔둬서 질리기도 한데 버릴까 말까 갈등하는데 이~ 마침 신랑이 열받게 해가지고 이걸 들고 던졌어. 그럼 효과가 만빵이야. 그리고 <웃음> 그리고 물질적인 선에도 별로 없어. 어?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야 비싼 거 깨면 안돼 무슨 TV 같은 거 이런 게안돼너니 거네 손에요 니네 손에 땅 이런 거 던져 이런 거 이런 거 에? 알았지? 어. 그렇다 고개를 고 끄덕끄덕 하고 <웃음> 던지면 안돼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우리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개념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고 개념이 주어짐으로써 소위 그 대상의 용도, 사용처, 어,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심, 유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킨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이제 업식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과연 진리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부터 적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라는 건 전부 빛에 의해서 색깔이 드러나요. 빛이 없으면 색깔이 드러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색은 즉 공이요. 공은 즉 색이라는 것인데 물질을 얘기할 때왜 색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냥 실데 없이 그냥 어? 갖다 그냥 아무것이나 붙여서 어 색이라고 한게 아니고 모든 물질은 색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색이다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지 왜 색이라고 했냐 물질이 사실은 존재한, 존재하고 있다라고 어, 이렇게 확고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생길까봐 사실 이게 인연에 의해서 만들었다 흩어지는 것이고 근본으로 가면 공인 것이고 또한 보여주는 것또한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존재할까봐 물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색이라고 표현하지. 색. 아, 이것까지 가려면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물질을 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든 물질은 색을, 색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색이 고유의 색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토마토가 무슨 색깔인가, 아들. 저 토마토 저기 봐봐. 저기. 토마토. 무슨 색? 아, 몰라! 저거 빨간색이잖아! 아니, 환장하겠네. 저 토마토는 빨간색. 그 옆에는 파란색. 그 옆에는 가무, 잡조름한 색. 응? 어? 그런 거야. 저 배는 누런색. 근데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자, 색은요. 자, 사과가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요. 햇볕이 있고, 햇볕이 에, 파장이 있어요. 그 파장에서 흡수되는 파장이 있어요. 흡수되는 파장을 받았을 때 빨간색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원래 사과가 빨간색이냐. 그렇지 않아. 응? 어? 이건 햇볕이 투영돼서 받아들여서 빨간색으로 보일 뿐이야. 근데 사과만 그러냐. 전부 그렇지 않아. 더 쉽게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아저 어, 대명천지 밝은 날에 에, 이제 에, 그 이제 그 상상이야 상상이 에, 자제명도 상상이고 버릉공 상상이야 에. 대명천지 밝은 날에 정우성을 만나러 가 정우성이 나한테 주파를 던졌어 전혀 그럴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아지면 아니면 이재용이라 할까 이재용이 날 방탄도 괜찮아 방탄 그런데 이제 어쨌든간에 축팔 던져서 내가 대명천지를 박은 날에 만나러 갔어요. 근데 정우성도 그렇고 이재용도 그렇고 박탄소년단도 그렇고 공통적인 반응을 보여요. 음해? 응? <웃음> 얘기도 어? 않고 아이고 이제 바쁘 가지고 얘네네. 그래 똑같이 밤에 만났어. 그것도 야식거리한 붉은 조명 아래서 에 만났어. 근데 우매하고 갔던 그 사람이 동시에 에, 그렇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여 무슨 방은 침을 약간 흘려 그리고 술 먹자 그래 응? 그리고 무슨 뭐 폭탄주가 좋다 그래 한 방에 가자는 얘기지 이해가 잘안 되죠? 어. 스님 은 모르는 게 없어 <웃음>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인데. 여러분들의 낮에 본 얼굴도 사실은 빛이 투영돼 가지고 보여진 것이고 조명 아래 본 얼굴도 빛이 투영돼서 보여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본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또 사과, 배의 본래 색깔은 무엇일까?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모든 존재는 빛을 투영하면서부터 그 빛을 받아들이면서 빛에 의해서 색깔이 변색돼서 보여질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만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대상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없어요. 어. 그거부터 의심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빛이 여러분들이 다 빛을 통해 색깔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빛을 통해서 보는 색깔은 빛의 전체 33%밖에 안 돼. 적외선, 자외선은 볼 수가 없어요. 적외선이 몇 프로냐? 60%예요. 자외선, 여러분들이 징어계시라는 자외선. 그래서 꼼꼼히 바른다고 덕지덕지 덕지 바르고, 두 시간 만에 한 번씩 바르고, 어, 이렇게 하는 그 자외선 차단제. 이게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은 7%예요. 자외선, 적외선 볼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67%예요. 그럼 67%의 색깔은 볼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물질을 67%의 색깔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야. 33%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착각해서 보는데 67%도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상을 제대로 지금 존 우주, 존재하는 물질세계를 제대로 본다고 볼수 있을까 있을 없을까? 없어요. 다만 업식대로 지 착각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이렇 얘기하면 또 이제 잘 여러분들이 잘에그 온전하게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못 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새나 꿀벌이나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들은 전부 적외선을 자외선을 다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동일한 세계를 살아가 동일한 공간에 살아 근데 양서류 파충류 뭐 꿀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달리 봐요. 똑같은 세계를 달리 봐. 그러면 벌꿀이 잘못했다. 무슨 뭐 어? 파충류가 잘못됐다. 그 말이 틀려 맞아요. 걔네들이 보는 세계가 잘못됐으면 우리들이 보는 세계도 잘못된 거예요. 의식에 의해서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의식의 조작. 매트리스라는 영화의 그 안에 그 이런 내용들이 좀 깔려 있어요. 의식이 조작됐다. 여기서부터. 따라서 세요 의식이, 의식이 조작됐다. 조작돼서, 조작돼서 세상을 본다. 본다.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놓고 보는데도 전부 달리 세상을 보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가 보는 세상, 개가 보는 세상, 응? 코끼리가 보는 세상. 근데 우리가, 우리는 내가 보는 세상은 진리고 내가 보는 건 정확하고 옳고, 그리고 다른 미물들이 보는 세상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치도 다를 게 없어요. 각기 업성대로 보게 돼 있고, 그것은 왜곡 굴절돼서 착각해서 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숭산 스님 아시지? 숭산 스님 몰라요? 세계에서 뭐 살아있는 생불, 이제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생불이고, 뭐, 확실히 어, 세계의 한국불교, 선불교를 알리신 분, 이 승산 스님이신데, 부시의 스승의 때나, 뭐, 누구의 스승, 정확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 질문 하면은, 나도 이 앞으로 이거 쓰려고, 오직 모를 뿐. 뭔 얘기를 하면 오직 모를 뿐,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안다라는 것은 네가 본 것인데 그본 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색깔이 뭔지 몰라 햇빛을, 햇빛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몰라요 그러니까 햇빛이 전제된 것도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햇빛이 없으면 그러면 알수 있을까? 없을까? 안 보여 몰라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답. 근데 이, 이 중생들은 전부 뭐라고 그래? 안다고 떠들어요. 누구부터? 나부터. 안다고 떠들어요. 막 그냥 과학 들여댔다가 철학 들여댔다가 무슨 뭐 부처님 들여댔다가 뭐 역사 들여댔다. 오만 걸다 들여대고 그냥. 그러니까 모든 그 저기 뭐야 정치인이면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냥 내나한 시간만 얘기하면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또뵐수 없을까요? 사실요, 진짜. 스님을 또뵐수 없을까요? 스님이 시간만 정해주면, 국사를 논하는 양반이 바쁜디. 내가 다시 만나기안 좋아해요. 왜냐면 뽀록날까봐. 아는 게 뽀록날까봐. <웃음>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부 중생이 안다고, 안다고 찌꺼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모르니 의심하고, 의심하니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 식이다. 오직 시간에 있는 것만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펼쳐지는 가상세계, 시간에서 펼쳐지는 왜곡된 세계를 여러분들은 절대 진리의 세계라고 보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괴로워한다. 이런 거예요. 죽음? 죽음은 끝이죠. 이거, 죽음이 끝인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중요한 얘기예요이 세계 넘어서만 볼수 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봐요.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고, 응?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할 것이고, 다만 순환 변환만 있고, 그러한 코로 내가 없는 거로, 내가 없는 거로 죽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어? 본질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고, 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에요. 불교가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왜 고통스러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 어디서 왔냐면은 죽음 이유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치 이것은 물고기가 나르는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절대 그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 돼야 안 돼요.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는 것 안에서만 전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착각에서, 착각을 우리는 무지라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리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왜 벗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자, 쉽게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갑니다. 아까 법성계 얘기했잖아요 법성계 내용 중에 법성원용부의상 재법부동본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재법부동본래 본래 적정하다 적정을 알아야 돼그 다음에 무명무상절일체 무명무상 어? 무명무상절일체 일체가 끊겼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 허상 지금까지 얘기한 허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 무명무상 개념과 보여지는 것들이 다 끊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가 아니라는 까 끊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지 소지, 비역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일, 일주일체다지기일중일체 다중일 나와요. 하나, 는곧 전체고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자,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마무리 짓고 이제 그만 할 거예요. 지금 영가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가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은 좀 그런데 어,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죠. 환경 문제 중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크죠. 미세먼지는 어디서 나와요? 화석 연료에서 나오죠. 화석 연료는 어디서 나와요? 화석 연료는 어, 공장에서 나오고 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저기 석탄 석유로 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해되죠? 어, 이거 누가 써요? 여러분들이 쓰죠. 어? 자 전기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전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있으면 아니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뭐, 없어. 없어. 아파트,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아파트 살죠? 전기 없으면 일단 아파트에 전기가 나갔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어? 냉장고? 똥 냄새 때문에 똥을 못 싸. 똥 싸면 그게 <웃음> 그대로 쌓여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죠? 저기 끊고 한번 해봐. 3일만 모아봐. 자, 전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여러분들 옷,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 거의 대부분 생활용품이 또 뭐냐, 플라스틱이에요. 이 플라스틱은 어디서 나왔냐. 석탄석에서 나왔어요. 전기도 석탄석이고 생필품도 석탄석에서 나왔어요. 화석연료에서 나왔어요. 석탄석은 어디서 나왔냐. 과거 고생대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혀가지고 생긴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은 왜안 만들어지냐. 지금은 식물이 분해되는 것들이 새롭게 그 고생대 뒤에 생겨서 분해가 돼요. 그때는 식물이 분해되는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퇴적하면서 석탄, 석유, 화석연료가 된 거예요 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에? 그러면 그것을 쓰고 있는데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쓰는 것은 석탄, 석유라는 화석연료에서 비롯되고 그것은 과거 식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식물들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가 가능했느냐 무엇에 의해서 존재가 가능했어요? 햇볕에 의해서 가능했어요. 햇볕이라는 것의 광합성을 통해서 물을 분해시켜가지고 수소는 지구들이 에너지로 쓰고 산소는 내뱉어서 우리가 살수 있는 산소가 되는 거야. 이해돼안 돼. 그러니까 불이 나무와 너는 둘이 아니다. 이해돼안 돼. 산소를 뿜지 않으면 너도 존재할 수가 없다.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가 한 5분만 숨을 참고 있으면 은 틀린가 맞는가 알 수가 있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가는 거예요. 원형이 알지? 산소는 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만드는거 뭐요? 산소 들어와서 너는 탄소밖에 못 만들어내. 이산화탄소. 응? 알아? 근데 산소 는 어디서 온다? 아마존 밀림에서 나무에서 와. 나무는 어디에서부터 생존이 가능하다? 광합성, 햇빛에서 가능해. 광합성하면서 수산소로 나눠주는 거예요. 산소는 버리고 수는 지가 에너지로 쓰는 거야. 햇빛에서부터. 응?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요. 잘 이제 이제 꿰야 돼. 햇빛 하나가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석탄 석유가 되고, 석탄 석유가 오늘날에 모든 인류를 생명체를 다 지배하는 지구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나가 일체 만생명으로 변화하고 기능을 하고 살리게 됐다. 이른즉 다요 다는즉 이리고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 이전에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하나는 원소로 얘기해요. 원자, 원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원자, 원소를 깊이 들어가 보고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소립자, 물질이냐, 비물질이냐라고 했을 때 비물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은 즉 색으로 얘기할 때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텅빈 거에서 스님이 무심이 일심이 일심이 예, 일심 일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공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가 나고 오 하나, 하나 가운데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대승 기신으로 해서 딸 사세요. 근본체, 근본체 나타나는 현상 그 각자의 기능, 근본체는 공이요. 공은 하나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는 전체로 드러나, 만상을 드러내고, 만상은 기능이 달, 기능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수행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본.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세계밖에 못 보는 우리가 10차원까지 다볼수 있는 이거 천안통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을 못 보죠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3차원 때문에 3차원밖에 못 보는 업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물리학의 세계는 동시에 여기 10차원까지 존재를 한다 얘기를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같이 중첩돼 존재를 한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내가 이걸 완전히 십차원 있다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응? 의심하고 의심하여라. 그리고 의심하고 의심하여서 무너뜨리고 하나로 돌아가고 공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 만상을 알고, 만상을, 만상을 알면 만상을 쓰게 돼 있다라는 것이 창조예요. 자제예요. 삶을 만들어내는 거. 이해 돼요? 안 돼요? 응? 에휴. 그러니까 영가가 각시한테만 집착하면 그 다음 각시를못 만나. 예? <웃음> 이 생에만 집착하면 다음 생을 못 맞이해 에? 에? 그건 뭐예요? 전부 업식에 갇혀서 나와 대상과의 관계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로 돌아가면, 본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인연은 만나고 헤어지는 거. 집착하잖아. 본래로 돌아가면은 더 이쁜 각실을 만날 수 있어. 내가 자신해요. 자, 자신해. 걱정 허덜덜 말어. 그러니까 스님이 왜 희망이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없으니까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긴 다 있으니까 희망이 있어, 보살님. 응? 없으니까 여기 <웃음> 여기는 없고 없고 너는 희망 없어 이제 응, 응,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공한 가운데 공한 가운데 만상이 드러나는 것이니 이 공한 마음을 잘 자제하게 쓰면은. 거기서 업을 팔자를 벗어나는 새로운 삶이 만들어진다 이걸 믿고 강력한 에너지로 수행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1차 2심전은 그냥 듣고 그런가보다 하지 말고 좀 해봐요 해봐 정말 강력하게 수행하고 기도하고 어, 이렇게 해봐요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인류 역사는 유심조야. 마음을 내어서 아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는 것이고 육지 동물이 바다 하늘 세계로 들어가시고 인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을 내어서 거기에서 어 바이러스도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바이러스는 또 뭐야? 바이러스는 지가 살려고 마음을 내어서 <웃음> 거기서 사는 것이고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만상을 이룬다니까. 뭐, 심리학에 상담 심리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 거기까지 뭐, 유치해. 그것은 유치해. 예. 네. 좀, 기도하고 수행하고 좀 해봐요. 내, 나를 위해서 하자 절대, 얘기가 길어지네. 절대 스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마. 나는 0.001%도, 여기 무슨,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 마요. 나는 징그러 예, 네, 징그러 이거 징그러워. 나는 떠나고 싶은 사람이야. 새로운 삶을 찾아서. 그 예, 음, 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이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부처님 위해서 하는 것도 더더욱.